안녕하세요. 아주 오랜 전 주식을 시작할 때의 경험담을 얘기하고자 합니다. 난생 처음 주식 투자라는 것을 해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왜냐 하면 같은 직장에 근무하는 형이 있습니다. 그 형처럼 귀가 애 얇은 사람은 없었습니다. 지금도 무슨 정보라면 혹해서 미수 몰빵합니다. 자칭 주식 투자에 경험이 있다는 말에 무조건 그 말만 따르기로 하고 계좌에 500만원을 넣었습니다. 개투드 특징 아시죠? 계좌에 돈 넣자마자 일단 질르는 거. 전 그때부터 깡통의 친구가 있었나 봅니다. 그 형이 신호재지 우선주를 샀다고 하길래 저도 따라서 샀죠. 제 직장이 인쇄수이기 때문에 가장 분석이 가능한 재지주를 샀죠. 당시 매입가 750원. 참고로 제가 주식 시작할 때는 이제 IMF 충격에서 벗어나는 축이었기 때문에 우량주도 무척 저렴하였습니다. 참고로 삼전이 3에서 4만원 정도였죠. 신호재지 우선주를 산 날부터 저는 매일 신문 주식란을 제일 먼저 보게 되었죠. 막 올랐습니다. 기분 띵호하였습니다 어떤 날은 상한가도 갔습니다 주식은 너무 쉬운 거였습니다. 어느덧 1250원이 되었습니다. 수익을 계산해보니 300만원이 넘었습니다. 저는 이걸 팔아서 컴퓨터를 한대 사고 싶었습니다. 당시 저는 컴퓨터가 없었거든요. 300만원이면 좋은 것으로 살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형에게 말했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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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국 600원 따 까지 왔습니다 이익은커녕 무진장 손실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래 다른 것으로 벌어야지 다시 500만원 넣습니다 당신은 증권사의 전화로 주문을 해야 했습니다 어떤 것을 살까 하다가 신문 주식 시세란을 보니까 한일합섬이란 회사가 눈에 확 들어왔습니다 당시 520원 왔사다 저는 이렇게 싼 주식도 있다니 하면서 다른 사람이 다 사갈까봐 얼른 전화 주문을 냈습니다 550원에 사들고 잠시 후에 전화했습니다. 체결되었습니까? 체결이 아직 안되었습니다. 왜더 비싸게 주문했는데 체결이 안됐냐고. 혹시 놀다가 내꺼 늦게 주문내서 안사진 것 아니냐고 따졌습니다. 그랬더니 여지원아 관리종목은 30분마다 체결되어. 엥 이게 뭔 소리여 관리는 또 뭐여? 저는 그날 밤 관리종목이 뭔지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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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날부터 신문이 오자마자 공시란부터 보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회사는 잘도 공시를 내는데 신호재지와 한일 합섬은 감감무소식 그런 어느 날 신문을 펼치는 순간 저와 선다령은 얼싸안고 좋아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고요 드디어 신호재지가 공시를 냈기 때문이었습니다. 무슨 공시냐고요? 지금 생각하면 즉시 팔아야 할 공시였는데 그때는 몰랐습니다. 공시는 무조건 좋은 거라고만 알았으니까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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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우리는 비싼 우량주를 매매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일단 실탄을 더 보충하고 우리는 초우양주 3전을 샀습니다. 7 2 0 0 0원에 몰빵했습니다. 역시 우량주는 다르더군요. 바로 8만원을 갔습니다 우리는 꿈에 부풀었습니다. 역시 우량주가 우리를 먹여살리는구나. 본전을 찾을 수 있다는 희망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놈의 3전도 공시를 내는 것이었습니다. 유상증자를 한 대나 모래나 우리는 공시에 열라된 소리를 맞은 상태라 무조건 팔았습니다. 7만 5천 원대에 결국 6만 8천 원가까지 떨어지더군요. 우리는 속으로 쾌재를 불렀습니다. 그러면서 속으로 이런 바보들 공시가 났는데 그걸 모르고 사는 놈들도 있다니. 우리는 얼마 후 거의 혼자라고 말았습니다. 삼전이 10만 원을 갈제갈대갈때갈었 가이들 셨습니다. 복도 지지리도 없지 그때부터 저는 한국에서 제일 복 없는 놈으로 자리매김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우리는 점차 겁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본절을 찾을 수 있을까? 그런데 며칠 후 저는 신문 한쪽 귀둥이에 조그만 시사판이 따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유명한 코스닥. 그래서 자칭 전문가인 형에게 물었죠. 이건 뭐냐고? 형아 그런 건 절대 사면 안 돼. 망하는 회사여 여기 봐 회사 개수도 적잖아. 하기야 당시 코스닥에는 20여 개 회사 시세밖에 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매일 신문을 봐도 코스닥 회사들은 연일 상한가를 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자칭 전문가 형 몰래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주문을 냈습니다. 서울시스템 2000주요. 결국 4200원에 샀습니다. 서울시스템은 당시 저희가 사용하는 인쇄 프로그램을 만드는 회사여서 챙금감이 들어서 샀습니다. 나머지 코스닥은 뭐하는 회사인지도 몰랐습니다. 골드뱅크라는 처음 듣는 은행도 있었고 테라라는 구두를 만들 것 같은 회사도 있었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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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그 뒤로 주라한가 세번 오히려 다시 마이너스입니다. 환장했습니다. 그렇지만 빛이 보였습니다. 그래 코스닥만 매매하자. 형도 제가 마저본 상황과 두방에 현혹이 되어 형과 저는 코스닥의 불구덩이로 뛰어들었습니다. 그 당시부터 hts 사용자가 조금씩 생겨났습니다. 그 당시 주식매매를 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당시는 전용선이 아닌 전화선을 이용해서 접속을 했었습니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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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시는 코스닥 전선 회선이 부족해서 2시쯤 주문내면 저녁 8시쯤에나 치결확인이 가능했던 때였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매매를 자주 해도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당시 코스닥 종목 중에서 매매 안 해본 종목이 드물 정도였습니다. 화인테, 골드뱅크, 대아패션, 중앙석유, 흥구석유 등등.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그때 당시 주식에서 특히 코스닥을 해서 수익 못낸 사람들은 우리뿐일 겁니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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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뒤로는 강연에 절대 안 갔습니다. 좀 우스운 얘기지만 당시같이 갔던 한 아저씨는 강연의 소장님 말만 듣고 전재산을 주식에 몰빵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쯤에서 정말 일생에 한번 올까 말까 했던 매매를 소개합니다. 제가 출장을 갔다 왔는데 형이 이상한 주식을 매수했다고 하더라고요. 원가 봤더니 섬유공장 회사 주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그리고 왜 샀냐고 물어보니 당시 액면가 5,000원 기준으로 5,400원에 200주를 매수했다고 했습니다. 형와 이 회사는 재경부가 지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망하지는 않을 거야. 저는 다짜고짜 형 인터넷이 최고요. 인터넷 회사를 사야지 삼유는원삼유 회사요. 당장 팔어 회사 망하기 전에 형은 회사가 망할지도 모른다는 소리에 다음날 팔았습니다. 거래도 거의 없는 주식을 어떻게 200주나 샀는지 어쨌든 갠신이 팔았습니다. 5,700원에 팔았습니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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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도 먼저 전화 7 0 0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 당시 주식을 매수한 후에는 꼭 700을 들었습니다. 이제 생각해 보니 순서도 잘못했었습니다. 매수는 들었어야 되는데 그런데 700에서 하는 얘기는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은봉이 어쩌고 이평선이 어쩌고 저쩌고 주절 주절 들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700 연락 비쌉니다. 어느 달은 요금고지서 보고 혼전할 뻔했습니다. 기십만 원이 나온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책을 사기 배우기로 했습니다. 일단 서점으로 달려가서 왕창 샀습니다. 며칠 후에 책 읽는 것도 포기했습니다. 책의 내용 역시 이해가 안 갔습니다. 그 사이 손실은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그런데 어렵셔 소 뒷걸어 딜의 쥐를 한번 잡지 않았겠습니까? 우리는 가산전자라는 주식을 몰빵을 했는데 그 회사가 유상증자 공시를 낸 것이었습니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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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참복도 없기시리. 몰빵으로 산 그날부터 증자테마 약발이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어허하더니만 손도 못쓰고 유상 무상 다 받고 말았습니다. 증자를 받은 덕에 주식수가 늘어 배가 빨갛게 불렀습니다반토막 다시 기술적 분석을 배워야 한다는 마음이 절실해졌습니다. 수소문 끝에 서울의 한 고수에게 일대일 미팅을 했습니다. 기본적인 몇 가지를 배웠는데 그 중에 하나가 세력의 존재였습니다. 저희는 세력 그 한마디에 뿅갔습니다. 듣자 아니 세력주는 기본 500%의 수익이 난다고 하더군요. 센 세력은 1000%도 날린다더군요. 저희는 그날부터 세력주만 찾아다녔습니다. 그러던 중뭐 증권사이트 공개 게시판에서 어느 고마우신 분께 특급 정보를 얻었습니다. 다음날 저희는 아침 일찍 그 종목을 매수하기로 하고 못 살까봐 상한가로 미수 몰빵을 질렀습니다. 모 철강 주식이었습니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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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리 이틀이 더 빠졌습니다. 결국 미수를 정리해야 하기 때문에 저희는 손실을 무릅쓰고 매도했습니다. 손실열라 심했습니다. 그런데 이럴수가 우리가 팔고 난 다음날부터 주가가 오르기 시작하더니 단기간 20일 동안 세배 가까이 폭등을 하였습니다. 우리가 매수한 가격 12만원 매도가 9 7 0 0 0원 며칠 후 27만원 그 주식은 정말로 세력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때 처음으로 세력주를 경험하였습니다. 저희는 세력으로부터 쓴 맛을 보고 공포를 맛보았습니다. 하지만 그 높은 수익률을 눈으로 확인하였기 때문에 위로가 됐습니다. 다시 일대일 미팅으로 기술적 분석을 배운 분에게 찾아가 세력주의 특징 몇 가지를 배워왔습니다. 그중한 가지가 대안 거래가 터진 후 거래가 급감하며 주가가 몇 개월간 행보하는 주식을 찾아라는 것이었습니다. 저희는 증권사에서 주는 상장회사 핸드북을 가지고 틈날 때마다 조그맣게 나와 있는 거래량 차트를 보며. 그런 회사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화장실에서 오래 들여다보는 바람에 형은 치질이 심하게 생겼습니다. 하지만 그까치질이 문제이겠습니까? 온전 찾아서 수술하면 되지. 아무튼 상장회사 핸드북이 다를 정도였습니다. 그러던 중 코스닥에 있는 보물을 발견했습니다. 차트를 보니 대량거래를터트리고 오랫동안 행보하는 중이었습니다. 이거다 따봉 신받다 외쳤습니다. 다시 한번 가산전자의 감동이 밀려왔습니다. 차트상 완전한 세락주였습니다. 다시 실탄을 저장하고 이번에는 분할 매수에 들어갔습니다. 지난번에 전차를 밟지 않기 위해서 워낙 주식수와 유통수가 적다보니 사모으기도 힘들었습니다. 현과 저는 다시 몰빵을 했습니다. 그런데 매수 할요후 수일이 지났는데도 주가의 변함이 없었습니다. 자 그러면 나타나는 증상이 무엇일까요? 전화 700에 선이 갔습니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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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식으로 진진발리를 내리니까 아주 괴로워하더군요. 다시 주담에게 톡 까놓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대한거래 터질 때그 물량 누가 받아갔냐고 번갈아 배워 고문을 가하는 통에 참다 못한 그 회사 이사가 불더군요. 당시 임시주춤 관계로 주주명부를 폐쇄해보니까 특수관계인이 아닌 몇 사람이 약 15%의 주식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이제 생각해보면 그 이사님이 저희에게 더없이 큰선물을준 것이었습니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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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다가 거의 헤어질 즈음 혹시 모모 회사를 들어봤냐고 묻더군요. 사실 전 그런 회사가 있는 줄도 몰랐습니다. 내일부터그 회사 주식을 조금씩 사서 평균 단가에 100% 수익만 나면 무조건 던지라고 하더군요. 저는 열라 실망했습니다. 아니 세력이 100%가 뭐야? 100%가 저 바보 맞죠? 100% 수익률이면 얼마나 대박인데 요즘은 물론 일주일만에 몇십 퍼센트의 수익을 내시는 분도 있으시겠지만. 제가 제정신으로 돌아와서, 현 10%의 수익이 얼마나 높은 수익인지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당신은 연락 실망하고 집으로 왔습니다. 차는 좋은 것 타고, 댕기되어 그 사람들, 와서 즉시 그 회사를 조사해봤습니다. 더 실망했습니다. 부채비율 연락 없죠. 유동성 자금 연락 없죠. 외화 부채 연락 없죠. 자본금 연락, 적조 등등. 다음날 형에게 그 종목을 얘기했더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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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사 메뉴가 6천원짜리 문화철판구이 일때부터 알아봤어야 했는데 하지만 대전 갔다온 것이 억울해서 제 보유금의 3분의 1 정도 샀습니다약총 600만원어치를 분할 매수했습니다. 평균 매입가가 약 8천원. 그 사람의 말대로라면 16,000원에 매도하면 됩니다. 근데 애결정적으로 언제 날라갈지를 안 풀어보고 왔지 뭡니까? 그 이후로는 통화도 안되었습니다. 며칠 있으니까 움직이더군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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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버텍 콜딩스란 종목이 눈에 띄인 것입니다. 저는 이 종목을 형에게 추천하였고 기가 앨은 형은 묻지마 몰빵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종목도 신규등록 후약2 0회 정도 점상친 종목인데 그 후에 하락시기였습니다 사기 전에 뭐 하는지도 모르고 사버린 다음에 알아보니 형, 왈방어벽 이거 뭐야 소방회사잖아. 아파트 방화문 만드는 전문회사인가? 그럼 건설주잖아. 에이 상관없어. 솔직히 주식할려면 영어도 약간 알아야 될것 같습니다. 당시에는 코스닥에 신규 종목이 많이 올라오는 시기라 여러 업종의 회사가 등록을 하기 때문에 신경도 쓰지 않았습니다. 그 종목을 산 이유는 특별히 없고 감이 좋아 샀습니다. 그때부터 아 주식은 감이구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하여튼 몰빵을 하고 이틀을 기다리니까 상한가를 다시 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종목은 약 7배의 시세가 올랐는데 저희가 무신 재주로 다 먹습니까? 하여튼 그 종목으로 손실을 거의 복구했습니다. 그때의 기분, 주식하시는 분은 다합니다. 기분, 띵호와 사기, 하늘을 찌르고도 남습니다. 수익이 나기 시작하자 형은 새로운 종목을 찾아 몰빵을 해야 한다며, 이즈바이오란 종목을 찾아냈습니다. 형, 월바이오 생명공학 알지? 할말 있어? 저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저가 영어가 좀 딸리거든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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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증권사 주문이 많은가 보다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역시나 장이 끝날 때까지 다닐지도 안들어왔습니다 형은 즉시 증권회사에 전화를 했습니다. 증권회사 라인이 타회사보다 많이 있습니까? 증권사 여직원 거의 비슷합니다. 형 그런데 왜 체결이 안 되었죠? 제가 1번으로 넣었는데요. 증권사 여직원 몇 시에 주문 넣으셨죠? 형 8시 시작되자마자 1번 넣었습니다. 증권사 여직원 오늘부터 주문시간이 7시 50분으로 바뀌었습니다 아 이럴수가 형은 그 공지사항을 못 보았던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그 매매가 안된 사건의분기 가시지 않아 흰자위가 돌출되며 아무 종목이나 찔러대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상한가 종목 그 후로는 매매할 때마다 손실이 눈덩이로 처럼 불어난 것은 말씀 안 드려도 다 아실 겁니다 주식할 때 흥분은 금물인 것 같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제3시장 종목 매매 보신 적 있으십니까? 호스닥이 한참 불구덩이에서 타오를 무렵 제3의 광풍이 우리를 흔들었습니다. 사실 손실을 많이 회복하고 나니까 한방에 플러스 수익률을 달성하고 싶었습니다. 특히 우리를 뿅까게 만든 소식은 제3시장이 열리는데 여기는 상, 하한선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럼 하루에 몇백 퍼센트 가능하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소리를 저는 형에게, 형은 저에게 들었던 것입니다. 형활, 하늘이 주신 마지막 기회다. 좋은 종목 선취매에서 제3시장이 개설되면 단박에 수익 내서 해외여행. 한번 가보자. 우리가 그냥 무떡대고 샀겠습니까? 주식에서 그렇게 기었는데 이번에는 철저히 분석하고 선취매를 하기로 했습니다. 당시 신문에서도 제3시장에 올라올 만한 유망한 종목이 소개되곤 했었습니다. 저희는 신문에 하도 속은 터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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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회사는 등록되자마자 당일 9만원 다음날에는 10만원까지 가는 것이었습니다 저희는 소름이 다 돋았습니다 이제 됐다 계산해보니 10배만 올라도 2억이었습니다 저희는 K가 등록되기만을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기다리는 동안 서서히 제3시장의 문제점과 열기가 사갈어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더니 제3시장 폐지론까지도 거론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저희는 결국 820원에 정말 갠신이 팔았습니다. 단 한번 사고 단 한번 팔았는데 투자금의 대부분이 손실났습니다. 저희는 할 말을 잊었습니다. 그후그 그 주식 제3시장에서 160원에 거래되더니 사라져버렸습니다.